안녕하세요. 홍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 제가 사는 동네 요크를 떠나서 어, 맨체스터 대도시로 여행을 왔어요. 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 탈북민 어, 액티비스트 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지현 선생님입니다. 와 <웃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웃음> 제가 영국에 온 지는 2008년도? 이제는 12년이다 되어가고요. 북한에서 처음 떠났을 때는 이제 1998년도에 떠났다가 2004년도에 강제 북송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나와서 이제 2008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저도 영국에 정착하려고 여러 이제 자격증들 영어도 배우고 뭐영국의 고등학교도 다시 졸업하고 하면서 이제 영국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인권활동가로 일하는데요. 저 인권활동가도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어요. 영국에 현재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한천명 정도 되나요?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이들까지다 해서 한국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영국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refugee 상태로 살게 되는 건가요?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처음에 오면 저희가 레퓨지 신청을 해요 검은 피스에 가서 검은 피스에 가서 신청을 해서 그게 합격되면 이제 레퓨지 비자를 받고요 5년짜리 이제 레퓨지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한 다음에 시민권도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난민보다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더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음,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여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한 메이스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고 어 이거를 선생님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제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고 미래 사회를 좀 되게 어둡게 암울하게 예측한 어, 어느 한 캐나다 작가가 어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미국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 이제 여성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진 시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회를 완벽히 이제 통제를 해서 그래도 몇안 되는 그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을 어~ 그~ 출산 기계처럼 이제 시녀로 집에 가둘 수 있게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그~ 한여가 된 사람들이 어~ 대신 임신을 하면서 그, 낳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줘야 돼요. 어쨌든 그런 성노예로 살아가는 시녀들의 이야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 드라마에서 이제 네 가지를 딱 잡았는데요. 첫 번째, 절창 없는 감옥 속에의 노예, 노예라는 걸 잡았고요. 그리고 감시 시스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정부에 반대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록 여성들이고 노예로 살아가지만은 저 본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결심을 품는. 이네 가지를 본것 같아요. 그네 가지가 딱그 그 작가가 하고 싶었던 네 가지 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지금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또 되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몇몇 국가들은 북한과 같이 이렇게 통제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런 인권위를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했을 때는 1890년도에 너의제가 폐재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노예 시스템은 그대로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파견되는 여러 보게 되면 강제 노동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그마한 돈을 벌어서 여기 다른 사람들이 비하면 어 여기 다른데 나와서 이렇게 뭐 농장에서 일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너의론 네 번의 말하자면 하나의 너의 시스템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슬리버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 이 영화 안에서도 보면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가의 어떤 소속된 어떤 자원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자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특히 저는 이게 여성들의 이야기라서 더 많이 와닿고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작품을 하면서 이제 탈북민들을 여러 만나보면서 이렇게.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어 얘기해주실 수 있는지? 어, 저도 처음에 이제 북한 나올 때 그리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지금 현재는 80% 차지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난민의 80%가 또 여성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주로 남성들은 직업이 있고 여성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장마당 활동을 할수 있는 경험들이 많아지고 여성들이 먼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많아요. 사실뭐인시매매되어 가든 또그뭐 중국의 일자리서 에 가든 중국의 친척을 찾아가든 정보가 있어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남자보다 여자들이 먼저 가지는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 그렇게 팔려갔고 중국에 아이가 있었고 또강제복성됐던 당시가 아이가 다섯 살이었거든요. 그 애가 혼자서 이제 중국에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북한으로 갔고 근데 그 북한으로 갔을 때 사실은 애가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처음에 중국에 가서 임신 되었을 때그 중국에서는 저를 아이를 없애라고 왜냐면 네가 아이를 낳아도 뭐 여기 호적 같은 것도 올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없애라고 했을 때그 아이가 저한테는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발려 갔을 때는 진짜 수치스럽고 진짜 너애라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있다가 갑자기 찾아온 아이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생각했을 때 얘가 혹시 나한테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근데 이제 북한에 갔을 때는 더더욱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으면서 내가 말할 게 없으면 그애 앞으로 미래도 없을 것 같고 또그 애가 없으면 내 미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 하나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부여잡고 아마 힘든 거 배고픈 거 수치심 거기서 맞아 맞고 막 다리가 썩어가고 막이러는데도내 아픔보다는 그냥 머리에 내 아들 꼭 만나야지 꼭손지고 만나야 다시 같이 밥을 먹어야지 한 끼라도 같이 만나서 밥을 먹어야지 그냥 거기 희망. 첫째 아들이 그렇죠 큰 아들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서도 이 여자가 굳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딘지 있을지 모르는 딸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북한 여성들도 중국에 나왔을 때 이제 물론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없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음.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도 다 똑같았어요. 그좀 주제를 바꿔서 아까 감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그런 세상이잖아요. 물론. 북한 사회 안에서 감시는 어느 정도예요? 아, 북한은 똑같아요. 저거 보니까 감시 그 시스템 나오는데, 뭐 놀랍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놀라겠는데, 놀랍지 않았어요. 특히 뭐 친구 두 명, 친구끼리도 믿을 수 없는,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가족들도 이제 못 믿는 게 많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가르치는 게 밖에 나가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아, 진짜. 다른 거는 뭐 어떻게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감시 체제는 정말 못 참을 것같아요 진짜 친구도 가족도 믿지 못한다는 게 정말 사실은 잘 이해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뭐 여기도 사실은 처음에 그랬잖아요 마스크 다 써라 뭐 특히 여기 바깥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 트랜스포트 탔을 때 버스나 트램트 탔을 때 써라 하는데 처음에는 쓰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랬잖아요. 뭐 경찰들한테 잡히면 100파운드씩 벌금한다. 뭐 지금 보면 안쓴 사람이 돈 많아요. <웃음> 영국사회는 응. 영국사람들 사실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서 잘안될 어, 저... 거예요. <웃음> 어, 오늘 아침 그 자도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제 어, 뭐 어. 이제 보건부 장관이 내 다음 달에 되면 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고 하고. 국회 지금 청리는 나와서 일해라 하고 집에서 자택 구매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 이 나라가 민주주의지 독재 정권이냐 하면 총리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 보고 아 확실히 민주주의는 이런 언론의 자유는 있어서 좋구나. 아, 아. <웃음> 반항은 할수 있다. 네, 반항... 북한에도 이런 오프레드 같은 여성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체제를 반항하는 그런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일어나서 어떠한 행동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2009년도부터 어, 북한에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그 전에부터 권한의 행군전부터 사실은 여성들이 이제 장마당이라는데 불법으로도 많이 나갔어요. 비판을 받으면서도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밥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근데 거기 사실은 반항이에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 했을 땐 반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장마당이 체제까지 이루어졌던 게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 의해서 현재 장마당이 존재하고 현재 장마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을 매개살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 자체가 반항이라고 봐요. 한마디. 자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유를 찾아서 정말 그 힘든 여정을 뚫고 또영국까지 오신 셈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인간이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왜냐면 <웃음> 제가 저... 여기서 자유롭다고 느꼈던 점이 어느 날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제가 우유를 못 먹어요. 우유를 마시면 진짜 속이 안좋거든요 근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우유 에 다른 거 여달라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한몇년 동안 저는 말을 못 했어요. 막 창피했거든요. 내가 이말로 하면 두 사람이 가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다가 어느 날 나는 쏘야 밀크 여달라고 <웃음>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하고 쏘야 밀크를, 커피를 받아들였을 때, 와! 나 정말 그,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자유사회라고 했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런 그 감시된 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추춤거리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저 사람이 가이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선이 중요했던 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여기까지 적응하려니까. 근데 어느 날그 말을 딱 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이제 소야밀크락 딱 해서 밀크 소야밀크탁 여졌을 때와 그거 받아들였있때 기쁨. 그러니까 그리고 런던으로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아무 때나 여행을 갈수 있는 거. 이것 자체가 참 저한테는 큰 자유가 아닐까? 그리고 또 느꼈던 게 선거. 음. 선거. 처음에 영국에서 선거했을 때. 너하고 네. 남편은 북한처럼 진짜 양복 입고 저고리 입고 가야 되는 줄 알고 진짜 양복을 딱려 입었거든. <웃음> 아, 어? 그 저고리는 안 차려 입었지만 양복 잘 입고 아이디 카드 딱 치고 정중하게 갔는데. 아니. 뭐. 아이디 없잖아요. 여기. 아이디 없어요. 그냥 주소만 대면 되고. <웃음> 네,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자유, 완벽하게 자유롭게 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 자유의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북한에서 얻어진 자유가 이만큼이라면 여기서 얻는 자유는 이만큼이지만 그 자유가 무한한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와서 삶에서 저는 어, 내 사실을 많이 알아가거든요. 근데 거기 자체가 자유더라고요. 자유를 알아가자면 자기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만큼 내가 세상을 볼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얻어진 개인의 자유 때문에 어 사람들은 더 많은 욕심을 낼 수가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맨날 맨날 열심히 일한 결과 어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공기는 점점 더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계층은 더 심해지고 있고 어 여기도 푸드뱅크라는 곳에 가면은 밥 맨날 맨날 먹을 게 없어서 그 통조림 같은 거 얻으려고 막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사회 또한 완벽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한 것만큼, 자기가 번만큼 그대신 택스를 내고 또 사회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 택스 내고 기부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못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택스 얘기가 나오면 또 말이 또 길어질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통제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더 불견, 불균형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는 주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영국에 와서 일시작해서 택스를 냈을 때아 택스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웃음> 그래서 20% 뭐 택수가 이렇게 많지? 이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딱 한마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 한마디 그 이후부터 내가 불평을 못했는데 엄마 우리도 누군가에 난은 택, 누군가가 이렇게 마친 세금 때문에 우리가 금방 영국에 왔을 때 생활했다고 어그 한마디 들을 때 있잖아요. 와 내가 어른인데 애보다 이렇게 생각이 못했을까? 응. 그래서 그후부터는 불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보는 것만큼은 얼마만큼은 갖고 가지 않아요. 근데 그 택스가 어,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들 위해서 쓰인다면 저는 불평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수많은 전세계의 부자들이 다그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앙으로할 아, <웃음> 질문은 왜 이런 일들을 하세요? 또 이것도 큰아들 때문에 모티브가 된 거예요. 다섯 살에 큰아들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영국에 와서 12살 때 그니까 8년이 다 돼서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한게 있어요. 엄마 그때 왜 나를 버렸는가고. 나 이거 엄마한테 질문 한 벌만 하고 그 다음에 내머리속에서 지울 거라고. 근데 제가 그 질문 들었을 때 그냥 눈물을 나더라고요. 그냥 울었어요. 솔직히 저는 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려 생각 못 했어요. 애 때문에, 물론 잡혀갔다가 다시 애 때문에 살아나와고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 나는 애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애하고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다섯 살짜리 애한테 이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픔을 묻으려고 옆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죠. 그런데 그 아픔이 다른 사람도 아니 바로 내 자식의 아픔이었거든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외면을 하면 지금도 저런 내 자식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도 나는 외면을 해야 되는구나. 내 하나가 오늘은 외면할 것 같지만 내일은 열 사람이 될것 같고 그 다음날에는 백 사람이 렇게 불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생각했더니아 이게 우리 사명감이구나. 그런 사회에서. 직접 우리는 생존자이기도 하고 증언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거기 그 아직도 그런 시스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피해자로 살아야 됩니 훗날 만의 경우 내가 내 동생을 만났을 때 누나는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때 누나는 뭐 했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또다시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아픔은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일을 시작했다 그 타인의 고통을 그렇게 외면했다면 오히려 내가 더 고통스러워요. 훈련.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제가 많이 치유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이제제 아픈 가고 열어보였을 때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 활동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제가 더 많이 치유되고 많이 행복해졌어요. 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절대 외면하지 말고 진짜 손 내밀어 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영화 이야기가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극사실적인 어,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그런 사회들이 존재한다는 거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생각을 했고 또그 사회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주인공처럼 여기 여기 계신 분처럼 지원생님처럼 어 그런 사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더 알리려고 노력하고 어, 일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어, 우리가 가진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웃음> 오랫동안 앉아서 불편하셨을 텐데 어,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나누니까 어,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